내때 우리 사랑 뜨겁고이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미운뿐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중했었고 소식을 전해들었으면 좋겠어 아직은 좀 힘들어 간다는 미안한 마음 갖고 가끔씩 날 생각해줘 그래야 내 맘이 좀 나는 게참나 많이 설레겠지 우, 나 없이도